야, 이래서 블라인드를 해봐야 된다니까. 왜요? 너세 번째 뭐라 그랬어? 니브. 세 번째 니브 같아? 제일 좋더라고. 아 그래? 어. 포커스 라이트. 아 니브 아니에요? <웃음> 우리 좋네. <웃음> 나도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. <웃음> 형님이 맥으로 넘어오시다니. 야 이거 태극 어떻게 바꿔줘? 아 태극이요? 어형 어, 태극 잘 어울리는데. <웃음> <웃음> 이 사람이 이 사람. 네? 아 근데 이 포커스라이트 생긴 건 되게 예쁘지 않아요? 응, 음, 나쁘지 않아. 되게 네. 클래식하게 생겼잖아. 네. 음. 이거 세번째 게니브예요 좋네 <웃음> 니브가 좋긴 좋네 연주하기도 훨씬 편하고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어, 작업용 음향 장비를 가져왔네요 자 오늘 가져온 제품은 포커스라이트에서 나온 마이크 프리입니다 와 완전 할배 나온지 진짜 오래된 어, 어, 오래됐죠 네. 네. 근데 이제 이 포커스라이트 라는 회사 자체는 음, 음. 진짜 엄청 유명한 회사고 그렇죠 네, 역사가 깊고 특히나 이런 음향 장비 그중에서도 이 레코딩 장비 쪽에서는 네. 아주 뿌리가 깊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. 그렇죠. 그렇죠. 네, 근데 저희가 이 마이크 프리를 왜 가져왔냐면 네. 사실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. 음. 저희가 이제 뭐 유튜브나 혹은 홈 레코딩을 하고 있는 뮤지션들이나 음, 음. 이제 이런 분들이 보통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처음에 입문용으로 네. 뭐 저렴한 걸 구매해서 네. 사용을 하시잖아요. 거기에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음. 마이크 프리앰프를 보통 쓰시다가 네. 이제 뭔가 좀 업그레이드를 느껴보고 싶으실 때 그때 보통 그런 선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음. 좋은 인터페이스로 넘어가는 거지. 아 네.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어떻게 돈에 맞춰서 가는 거지. 아, 돈에 맞춰서. 돈을 <웃음> 어. 자본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? 아, 그렇죠. 어. 제가 질문 중에 제일 싫은 게 그런 거예요. 어, 아, 저 이거 살려는데 뭐가 좋아요? 너 얼마까지 <웃음>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? <웃음> 얼마 가지고 계세요? 그렇죠. 그게 제일 정답이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약간 그런 가성비. 네, 맞죠. 네. 그다음에 어쨌든 어떻게 올라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가 네.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네. 하는데 네. 저의 추천은 사실 만약에 거기서 작곡을 하신다 음. 그래서 내가 막 모니터로 나오는 소리나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음. 사실 인터페이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게더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음. 근데 하지만 본업이 뭐 노래를 녹음하거나 뭐 기타를 녹음하거나 음. 녹음하는 쪽에 뭔가 더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보다 마이크 그다음에 마이크 프리앰프를 좀 추가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거든요. 네. 네 사실 뭐 마이크 프리앰프라고 해도 이게 뭐싼 가격은 아닙니다만, 예, 그렇죠.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로 뭐 저렴한 거에서 업그레이드 할때 사실 막 1, 20만 원 정도 더 투자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사실 뭐 업그레이드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. 업그레이드요. 어, 그렇죠. 네. 업그레이드보다는 음, 음, 음. 그다음에 뭔가 이제 돈을 쓴 만큼 아 내가 돈쓴 만큼 좀 소리가 좋아졌네라고 음. 느끼려면 사실 한 몇십만 원 정도 투자를 해야. 그만큼의 차이를 좀 느끼기 쉽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어차피 그 정도 가격을 투자할 거라면 음음. 저는 마이크 프리앰프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놓는 것이 훨씬 더 조금 효과적인 어, 그런 업그레이드가 아닌가라고 아, 예. 생각해서 기존에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마이크 프리앰프를 추천을 많이 드렸었어요. 네. 예. 그래서 제가 막 저가형부터 뭐 고가형까지 음. 이렇게 마이크 예. 프리앰프들이 많지 않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항상. 어, 비쌀수록 좋다. 아, 그럼요? 어, 어, 비쌀수록 좋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. 아이, 그럼요, 그럼요.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마이크 프리앰프는 네. 웬만하면 뭐살때 조금 중고를 사더라도 조금 투자해서 좀 좋은 그레이드를 사시는 게 그쵸. 좋을 것이다. 네. 라고 해서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, 네. 오늘 이제 가지고 나온 이 포커스라이트 ISA-1이 네. 오, 생각보다 가성비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우리, 어, 우리 오늘 같이 네. 테스트를 해보고 네. 오랜만에 그 메탈의 성지에서 <웃음> 네, 그게 아 메탈의 성지 아니라고 <웃음> 네, 거기서 녹음을 한번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서 테스트 네. 해보기 위해서 네. 어, 메탈의 성지에 진짜 좋은 마이크 풀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? 네 그렇죠 리브도 네. 있고 챈들러도 네. 있고 음. IPA도 있고 a p a 이 맥주 마시고 싶다 어. <웃음> 지금 니브, 챈들러, API 아뭐내노라할수 네. 있는 프리들이죠 마이크 네. 프리 앰프 계열에서 거의 뭐 3대 천왕 네. 뭐 이렇게 그쵸. 락은 이걸 가지고 다돼아 그렇지 어. 그래서 그런 마이크 프리랑 한번 같이 네. 비교를 해 봤죠 네. 네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네. 자 여러분들 이 차이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저희가 실제로 녹음을 할때 제가 그랬죠 안에서 헤드폰에서 부스를 딱 쓰고 있... 아, 음. 부스를 부스를 <웃음> <웃음> 어 아... 부스를 쓰고... 자 녹음 부스 안에서 헤드폰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녹음을 막 하고 있었는데 어 풀이 바꿀게 풀이 바꿀게 해서 세 가지 이렇게 풀리를 음. 바꾸다가 마지막에 풀리를딱 음. 바꾸셨는데 헤드폰으로 듣는 소리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주하기도 너무 편하고 예. 그래서 제가 세 번째 프리로 녹음을 하고 나오면서 음. 어형 이게 니브예요 음. 라고 물어봤었죠 그렇죠. 왜냐하면 당연히 니브가 가격적으로 음. 봤을 때 음. 제일 좋으니까 어 음. 니브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? 그러고서는 음. 이게 니브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형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죠 음. 어 니브야 이러고서는 <웃음> <웃음> 제가 나오자마자 겁바 이래서 블라인드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음. 마지막 게 포커스 라이트였다 네. 아 어, 그래 저희 진짜 깜짝 놀랐죠 아까 물론 녹음 부스 안에서 헤드폰으로 음. 듣는 거랑 실제 스피커로 녹음된 소스를 듣는 건 차이가 좀 있어요 네. 그래서 제가 녹음 부스 안에서 헤드폰으로 모니터링 했을 때는 포커스 라이트가 되게 제일 좋았는데 음. 밖에서 스피커로 모니터링 했을 때는 사실 뭔가 그레이드 차이가 난다 음. 뭐 포커스 라이트가 니브보다 더 좋더라 뭐 이런 음. 느낌은 아니기는 했어요 예 네. 네. 근데 어 포커스 라이트가 니브나 뭐 챈들러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예 되게 같은 그레이드에서 네. 색깔 차이만 있는 정도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네. 네. 되게 자본주의에서 보기 드문 음. 가성비입니다. 소리의 컬러로만 얘기한다면 1번 챈들러는 좀 어떤 성향이었나요? 미들이 정말 뻑뻑한 느낌이죠. 나쁘게 얘기하면 뻑뻑한 거고 좋게 얘기하면 힘이 좋은 거지. 아, 그렇죠. 네. 미드레인지가 굉장히 좋아요. 챈들러가. 네 맞습니다. 그리고 아, 되게 알게 모르게 챈들러 하니까 또. 음. 약간 에비로드틱하다 아 그렇죠 어, 비틀즈스러운 저. 느낌이 좀 있죠 있죠 있죠 챈들러가 원래도 그 TG 콘솔에서 음, 음. 에, 에비로드에서 많이 쓰던 비틀즈 명반을 그 녹음했던 그 TG 콘솔에서 네. 그 회로를 복각해서 나온 음. 제품이라서 약간 그 비틀즈스러운 느낌이 음. 알게 모르게 좀 묻어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녹음실 방문하시는 분들이 항상 찾는 음. 여기 니브 있나요? <웃음> 그쵸? 여기 니브 있나요? <웃음> 그 단골 멘트 어, 어. 어, 그 니브 네. 네. 니브 프리는 좀 어땠나요? 어, 일단은, 니브 프리 같은 경우는 하이 때 살짝 롤 오프 돼가지고, 음, 예. 그렇고, 약간 맨질맨질하고 윤기 나는, 음, 예. 음, 그런 느낌이죠. 네. 상대적으로 보면은 약간 다크할 수도 있는데. 네, 맞습니다. 또 굉장히 힘이 되게 좋고, 네. 예, 두꺼운 느낌. 네. 이건 또 니브가 되게 좋았고. 네. 그 다음에, 마지막으로 포커스 라이트는? 포커스 라이트는 거기에 비해서 하이가 좀 열려있고, 음. 오픈되어 있고. 네네. 어, 느낌 자체 되게 좋았어요. 다른 거, 그러니까, 지금 챈들러나 니브나 둘다 하이가 그렇게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마이크 프리들이라 네네. 예, 근데 얘는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음. 그리고 조금 더 클리어한 느낌이어서 아, 클리어런스가 되게 좋아서 저는 예. 좀 깜짝 놀랐어요 네. 네. 네, 상대적으로 밝은 느낌도 있지만 네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클리어런스가 되게 좋다라는 음. 네.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왜 예전에 우리들 좀 유명한 포커스라이트 콘솔 프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. 네. 거기 뭐 EQ나 이런데도 보면 하이 대역 올렸을 때그 하이에 이렇게 딱 오픈된 개방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거든요. 네. 그리고 하이 쪽에서 나오는 펀치감도 되게 좋은 편이고. 근데이 포커스라이트 지금 ISA 시리즈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어, 복합해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러나저러나 가격 생각하면 깡패죠, 사실. 그렇죠. 가격 생각하면. 가격이 지금 70만원 정도. 네. 네. 뭐 마이크 프리가 70만원이라고 치면 사실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. 네, 그렇죠. 네. 지금 저희가 뭐 마이크 프리 좀 좋은 거 추천해달라고 하면 한 채널에 거의 기본적으로 100 정도는 넘어야. 그 그렇죠. 어, 그래야지, 어, 저희가 그 프리 굉장히 괜찮아요. 음. 100만원이면 가성비 좋아요라고 얘기하는데. <웃음> 네, 네. <웃음> 어 70만원에 이 정도 가성비면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네.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심지어 이건 이제 데스크탑 형태라고 해서. 네. 네. 보통 저희가 이런 녹음실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렉 케이스라던가, 그. 길게. 어. 어. 예.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이제 꽂을 수 있게 음. 책상도 그런 데스크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장비를 거기다 직접 꽂거든요. 네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. 책상에다 빡! 어. 일반 책상에다 네. 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네. 있고 사실 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VU 미터 음. 사실 VU 미터만 해도 가격이 네 어. 합니다 그렇죠 음. 저희가 이런 VU 미터들 엔지니어들은 레벨 메터를 보는 게좀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VU 미터를 따로 구비하거나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음. VU 미터만 해도 가격이 좀 되고요 네.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 VU 미터가 나와 있다라는 게 녹음할 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음. 왜냐하면 노래를 부를 때 자기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음. 그거를 막 컴퓨터 화면이나 뭐 이런 걸로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네.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네. 너무 좋은 거죠 네. 그 다음에 기능도 사실은 되게 다양해요 네. 근데 사실 엔지니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은 기능이 있으니까 당연히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거고 네. 여기 뭐 DI부터 시작해서 인스트루먼트 인풋, 디지털 아웃풋 음. 그 다음에 뭐 하이제트도 바꿀 수 있고 네. 뭐 별의별 기능이 다 있어요. 그래서 한 채널만 봤을 때 굉장히 좀 유용한 제품이기도 하고 네. 그 다음에 사실 그냥 뭐홈 유저분들이나 네. 그리고 그냥 유튜브 가수분들 음. 이분들이 쓰실 때도 뭐 이건 안 쓴다 쳐도 음. 프리땀만 이렇게 해서 올려서 쓰신다고 해도 돈 아깝지 않은 네. 어 그런 선택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사실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음, 음.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기능 빼고 요만큼만 남겨놓고. 더 싸게. 더 싸게. 아, 어, 어. 더 싸게. 요만큼만 남겨놓고 음. 더 싸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. 음. 아, 그럼 홈 시장을 한번, 포커스라이트가 점령한다.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. 보고 있나, 포커스라이트. <웃음> <웃음> 사실 이게 홈유저분들을 타겟으로 한 마이크 프리가 좀 제대로 없는 것들이 저는 좀 아쉽기는 해요. 인터페이스에서 마이크 프리라 마이크만 좀 괜찮은 게 조합이 들어와도 되게 많은 성능 체감을 할수 있는데 좀 기존에 나와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들 중에서 좀 고가형 제품들 사실 막 홈유저분들을 타겟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네. 어, 그러기엔 좀 기능이 좀 많이 과한 거 아닌가. 그래서 저는 조금 마이크 풀이나 마이크 쪽으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. 그, 아까 말씀하신 요만큼 잘라서 파는 거요. 네. 제가 재작년에. 네. 포커스 라이트 프로 사장님하고 밥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. 어, 네네. 어, 미국 사장님이라. 네. 제가 뭐 한, 이번 연도나 내년도에도 오실 것 같은데. 네. 제가 한번 건의 한번 드리고 아, 밥 먹으면서? 나밥 먹으면서. 어. <웃음> you know? <웃음> you know? <웃음> 하프 하프 <웃음> 리치 리치 <웃음> 오늘은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네. 네, 전문 음향 장비 <웃음> 조회수 과가일거다 그래도 오랜만에 메탈의 성지 가서 같이 촬영도 하고 뭐, 재밌지 않았어요? 메탈의 성지 아니니까 모두들 메탈의 선녀 메탈 형님 이렇게 <웃음> 부르고 계신데 망했어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네, 뭐더 이상 미련 같지 마시고요 네. 네. 자. 오늘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됐겠죠? 조회수로 보답해주세요 아 그래도 진짜 저희 채널을 보시는 뮤지션분들도 계시는데 아 진짜? 네 그분들이 좀 요런 장비류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뮤지션들 보는 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? 어떻게 진동칩 할때 연락 온다 형! 살수 있어요? 이렇게들 그냥 <웃음> 어, 예. 그렇죠. 은근히들 본다니까요. <웃음> 그러니까션 아. 분들 빨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예. 네.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. 프로듀서 김혜승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